오늘 오전 한국 경남 진주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경남 지진은 올해 일어난 12차례의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것입니다. 지진은 오늘 오전 11시 26분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6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3.0 진원의 깊이는 8로 분석됐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오늘 발생한 경남 규모 3.0 지진보다 추후에 더큰 지진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오늘 규모 3.0의 지진은 전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한반도 동남부 영남권 쪽에만 활성 단층이 최소 14개 정도이며 과거 지진을 살펴보면 평양 근처 강서지역에서 1952년도에 발생한 지진이 규모 6.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내진 설계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과거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공공시설물들입니다. 특히 학교 건물 같은 경우 초등학교 건물들 가운데 내진 성능이 채 구현되지 않은 건물들이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이번 터키 대지진과 중국 스촨성 대지진 당시에도 초등학교 건물들이 많이 붕괴되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지진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77회 발생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지진 발생 횟수가 처음으로 상승한 수치로 연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은 10월 29일 오전 8시 27분쯤 충북 괴산 지역에서 나타난 규모 4.1 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측 이래 38번째로 큰 규모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입니다. 괴산 지진은 본진이 발생하기 16초 전 규모 3.5의 전진이 일어난 이례적 사례로 지진동이 충북 경북뿐 아니라 강원 경기 대전까지 전달됐습니다. 또한 작년 대구 경북에서 규모 2.0 내외의 지진이 총 189회 발생해 한반도 전역에서 집안이 가장 많이 흔들린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작년 한반도 지진 총 785회 중에서 대구 경북에서 189회 발생하여 가장 많았습니다. 규모 9를 기록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각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반도의 지진 증가 추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지난달 2월 6일 발생한 터키 시리아 대지진 역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영향은 한반도에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전체 지진 중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살펴보면 규모 7급의 강진들이 있었는데 동일 본대 지진과 터키 시리아 강진이 한반도 땅속의 지각을 흔드는 총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